근데... 응, 알파카 안녕! 응. 우와! 이거 먹을래? 우와! <웃음> 우와! 우와! <웃음> <웃음> 야 우리집 알파카 인형 있는데 <웃음> 아빠 이로 <웃음> 와주세요 좀 매세요 <웃음> <웃음> 식성 좋네. 이 알파카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. 그거 <웃음> 아니고. 화만 네, 와. 어, 그 아, 지고맞어요 어. <봥스> 이 <ève conferences 웃음> 아 네. 이거 아, 이제 나갈까? <웃음> 야구. 이런 걸로 자 알파카 불러라. 알파카. 알파카 요 있네 여기. <웃음>